예서는 서해오채중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서체입니다 인사동 거리를 가보면 간판 서체들이 대부분 예서체입니다 현대나 삼성 등의 기업 로고도 예서로 많이 쓰죠 국전을 봐도 예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서의 연홍과 특징 속에 그 매력의 근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서해의 꽃이라 할수 있는 예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서는 중국 한나라 때 등장한 서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서체를 썼을까요? 상나라 쪽에 갑골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는 금문이 있었죠? 그 모두 상형의 원시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서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진나라가 세워졌고 진시황이 천하를 접수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사이즈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먼 지역에서는 황제가 누구인지 나라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상이었던 이사라는 분이 고심 끝에 나라 이곳저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위협 등을 비석 안에 빼곡하게 새겨 넣었죠. 지금도 태상각석, 낭야대각석, 역상각석 등을 탁본한 법첩으로 전서체를 공부하곤 합니다. 이 서체는 이전의 원시적 느낌보다 훨씬 더 늘씬하고 잘 정제된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서체를 소전이라고 하는데 한창 소전이 쓰이던 무렵에 갑자기 서예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정막이라는 한 인물 때문이었죠. 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격인 옥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막은 감옥의 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모양인데 전서체라는 것이 보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그 깊이 또한 무량하나 수많은 서류 작업을 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씨 굵기가 일정하려면 붓끝의 6분의 1만으로 쓰는 1분필이 되어야 하는데 웬만한 집중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실제로 전서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버거웠고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막은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기 쉽게 서체를 변형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죠 기존의 전서체는 굵기가 일정하고 회끝이 둥그렀다면 그의 서체는 질감의 변화가 풍부했으며 각을 주는 방필이 나왔고 무엇보다 꺾음이 쉬워져서 서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체는 들불처럼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부에서 그걸 가만 놔뒀을까요? 뿌리도 없고 법도도 갖춰지지 않은 기이한 서체를 유포한 죄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서체가 마침내 진시황의 눈에까지 띄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것과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서체에 흥미를 느낀 황제는 감옥에 갇힌 그에게 이런 명을 내리죠. 네가 쓴그 서체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거라. 노예나 상껏들이쓸수 있는 서체라도 틀을 갖추어 격식을 만들어보란 말이다. 정막은 감옥 속에서 무려 10년간 글씨를 쓰고 연구한 끝에 결국 삼천자를 써서 진시황께 바치게 됩니다. 이 서체를 찬찬히 살펴본 황제는 깜짝 놀랐죠. 그의 서체는 완전히 신선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특히 나무를 분지른 듯이 꺾어 내려오는 획에서는 통쾌함이 유정하게 내려빼는 파책 속에서는 웅장한 기계까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길쭉한 형태인 소전에 비해 훨씬 납작해짐으로써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글씨를 내렸을수 있게 되었고 그 속도감은 말할 것도 없었죠. 말하자면 폼 잡지 않고 실용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의 서체를 보고 감동을 받은 진시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막을 사면하라. 그리고 저 서체는 신분이 낮은 이가 만든 것이니 예서라 하고 세상에 저변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용하라. 초기에 예서는 굵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고예라고 하는데요. 전서에서 막 넘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진나라 다음 한나라에 이르러 본격적인 예서의 명가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부터 예서는 굵기의 일정함이라는 답답한 벽을 부수고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데에 문자가 발전하였기에 한자라는 단어에 한나라 한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서를 한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법첩이란 나무나 돌에 새긴 필적을 탁본하여 만든 서첩입니다. 서예를 공부할 때이 법첩들을 두루 섭렵하게 되는데 예서체는 어떤 법첩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신비 후한시대 승상인 사신이 공자묘장에 제사를 지내고 쓴 글씨가 비문으로 남았습니다. 사신비는 예서를 공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쓰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서의 모양과 풍미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죠 예서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일단 사신비를 먼저 쓰시기를 권합니다 예기비 후한시대 비문으로 노나라 재상 한례의 공적을 칭송한 글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서체가 독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음향의 대비가 더욱 강해지고 풍부해졌죠 사신비와 쌍벽을 이루며 저도 예서 입문할 때 예기비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의 기운이 범람하는 서체라고 볼수 있죠. 장천비는 다부지고 남자답고 신뢰감이 듬뿍 느껴지는 서체인데 납작납작하여 일견 귀엽기도 합니다. 예기비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서 못생긴 서체라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응원하고 담백한 매력을 한번 꼭 맛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서의 영양가를 다채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필수 법첩의 하나로 봅니다. 조전비는 연미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 여성적인 느낌이 들며 장천비와는 정반대의 서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절의 울퉁불퉁한 맛은 일체 없고 다리미로 다린 듯이 깔끔하기 때문에 풍성한 치마폭 같은 맛이 있달까요? 호불호가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형태나 디자인은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의령비 사신비에 맞먹는 서품에 격조있는 비문입니다. 역시 한 번쯤 쓰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성문송 획의 굵기 변화가 크게 없는 고의의 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고품격의 서체라고 판단합니다. 그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변화와 풍미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법첩을 인사동에서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에 설 때마다 책을 열어보며 설레었던 그 흥분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봉룡산송비 이 법첩은 쓰는 서예인이 참 드문데 저는 아주 애호합니다 고예와 한예의 중간쯤에 있는 서체라고 볼수 있죠 지금은 책을 구하기 힘들어서 일전에 전문을 임서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 올려둘테니 한번 보시고 체본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쓴 체본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선우황비 서학화산묘비, 희평석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풍이 다르지만 광개토대왕비도 서체분류시 예서로 봅니다. 이것도 반드시 써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한글판본체와의 혼용에서도 궁합이 최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추사 선생, 여초 김응현 선생, 그리고 수많은 사회가들이 예서를 한 레벨 올리신 바 있습니다. 예서의 기본액을 영자팔법을 통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 뒤쪽에서도 실제 법적들을 보여드리며 소개해두었으니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서는 간결하며 유장합니다. 법도가 있으면서 관대합니다. 여러분도 예서를 쓰시면서 이런 광대한 여운을 호흡하시길 바랍니다.